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리는 오늘 콘텐츠예요 자, 뜨는 머리는 머리 자체가 젖어있으면 자르기가 쉬워보일 수 있지만 어, 층 자체가 잘 안보여서 어, 말린 상태에서 머리 자르겠습니다 뒷사머 이렇게 터뜨가지고 머리를 터어서잘 말려주세요. 굳이 밑에서 위로 드라이를 해서 말릴 필요 없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말리고 나서 뜨는 머리 그대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뜨는 머리이기 때문에 잘못 자른 머리가 많이 뜨니까 먼저 이 위에 부분을 살짝 이런 식으로 다 밀어놓고요. 투블럭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이쪽 안전하게 위에 부분은 좀 걷어놔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을 먼저 자를 때 이렇게 위에서 자를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일자로 짧게 자를 거예요, 오늘.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일자로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잘렸어요. 일단 잘르고 밑에 그 구렛나루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잘라도 되겠지만 초보명사분들은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6mm 짧지만 6mm를 딱 끼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대고서 미, 밀어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뜬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 자를 때 이게 흔들려요, 떨려서.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그대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쳐서 천천히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헤어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서 밑에 부분을 라인을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마무리로 2mm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살 위에 부분 거칠어서 튀어나오는 부분만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라인 뜨는 머리 일자로 잘라줘. 그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을 내려놓고요. 클리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가위로 살짝 다듬어 주시면 윗 부분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 시켜주세요. 그래서 옆에 라인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좀 자를 거니까 좀 놔둬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랐죠. 일단 일자로 자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라놓으세요. 잘라놓고 위에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빗을 안 대고 6mm로 그냥 어느 정도만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여기까지 싹올려요 그리고 가이드 라인은 뒤통수의 그 가마 부분부터 비례해요 그래서 가마 부분이 윗부분에 나 있으면 밑에 라인을 좀 밑으로 좀 쳐주는 것보다 살짝 올려주는 게 좋고 어 가마가 밑에 부분, 이 뒤쪽 가운데 있는 분도 계세요 이 가마가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밑으로 너무 올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 라인, 그 약간 낮은 상고로 짜야 되고 지금은 높은 상고로 짧게 칠 거예요 그렇게 라인을 잡는 거예요 뒤통수 라인 잡는 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위에 부분에 가마가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높게 올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라인 마무리는 3mm 정도로 하셔도 될것 같네요 오케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뜨긴 하는데 좀 너무 겁먹으면 절대 안 돼요 겁먹지 말고 똑같은 머리 자르는 것처럼 자르시면 제가 봤을때 성공하실겁니다 이렇게 좀 잘라서 밑에 라인 정리해 주시면 이 부분까지 해서 연결이 어느정도 된거죠 그렇게 되면 어, 머리가 너무 좀 짧지 않으면서 너무 또 길지도 않고 적당하게 잘르는 머리가 되는거죠 옆에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쪽 옆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위에 부분을 먼저 일자로 두고 이렇게 자르세요. 일자로, 일자로 이런식으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난 후에 6mm 끼셔가지고 밑에 라인을 이런식으로 살짝살짝 쳐주세요. 귀 안다치게 잘 해주시고 이런식으로 쳐주시고 난 후에 밑에 부분은 2mm나 3mm 정도로 살살 쳐가지고 위에 튀어나오는 이 구렛나루 같은 거를 약간 이렇게 정리하듯이 위에 살짝 걷어내주시는 거예요. 살살 하셔가지고 너무 빠르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자르기 전에 클리퍼랑 비타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연습 많이 해 주시고요. 제 영상 중에 그 나와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어, 속도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 손님들은 너무 좀 천천히 하면 다 주무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빠르게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 잘라 주시고 자,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잡아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이드 라인은 잘 잡으셔야 돼요. 그 귀는 안 다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더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어, 과감하게 한번 보고 나서, 아, 이 부분이 좀더 튀어나온 것 같고, 이 부분이 뭐더 잘라야 되겠다 싶으시면 한번더 잘라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자꾸 이 자리에서만 계속 맴돌면 안 되죠 손님도 불안해 하니까 적당한 시간을 해야 되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클리퍼랑 빗하고 이렇게 잡는 법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제 옆머리 한번 가볼까요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 6mm를 딱낀 상태에서 딱 잡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마 부분을 중심으로 밑에 라인에 좀 약간 높게 올려도 되겠죠? 이분은 이런식으로 쳐주시는거예요 전형적인 상고형 머리죠 높은 상고형 이렇게 이런식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옆머리 이렇게 잘라주시고 연결되는거 잘 보세요 잘라주시고 밑에를 같이 연결시킨 상태에서 지금 위에 부분 이거 남아있는 부분을 살짝 들어서 밑에 쳐 주시고 위에 쳐 주시고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쳐 준다고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쳐 주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은 3mm나 이렇게 탭안낀 상태에서도 이렇게 살짝 해서 위에 튀어나오는 부분들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자체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정리 정리 정리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2mm나 3mm로 밑에 부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살짝 빼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뜨는 머리 아주 생머리인데 뜨는 머리 연결 잘 됐죠.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시면 일단 깔끔한 겁니다. 이제 뒤에 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머리도 마찬가지 여기 자르고 이쪽 머리 안 잘랐죠. 이 부분을 어떻게 자르느냐 똑같아요. 6mm 들고서 쭉 올려서 높은 상고니까 가마 주위에 한 7, 8cm 정도 밑으로 해서 이 가이드 라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번 하고서 이따가 그 부분까지 을 살짝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떠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떠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초보명사분들, 뭐, 이렇게 좀잘 자르시다가도, 갑자기 생각을 안 하시고, 끝까지 그 뒷부분을 안 자르고, 그냥,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물론, 뭐, 실수는 아니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할 때는 꼭 밑에 잊지 마시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올려 쳐 주시는 거예요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식으로 위 아래 이런식으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위 아래 위에 잘라 주시고 아래 잘라 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보통 딱 들었을 때 우리 빗살의 밑에 부분에 다 있는 부분만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안 잘라요 이건 안 자르고 밑에 것만 그래서 들었을 때 밑에 것만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각도로 얘기하면 은 거의 뭐 90도로 쭉 올려서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시는데 자를 때 높은 상고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뜨시는 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여드리는 오늘 콘텐츠예요자 이런 식으로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식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어떤 그림자 부분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난다 싶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또 똑같이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 도저히 뭐 탭을 안 끼고 할순 없겠다 싶으신 분들은 3mm 탭이나 이런 부분을 껴서 이렇게 밑에 부분을 정밀하게 이 부분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더 한번 쳐주세요. 한 30분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손님한테 잘 자르는 거니까 우리 손님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라인을 잡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같 그 부분도 라인을 잡을 땐 너무 빼죽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어 목선에 맞춰서 이렇게 어 가이드 라인을 잡을 때는 이 지금 귀에 자르는 요요 요 부분부터 같이 이어서 이렇게 자라 주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약간 만 내려서 잘라 주시면 어 손님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쪽에 깨끗하게 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대신 이건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이건 이건 아니에요 no.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식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옆머리 같은 경우 뜨는 머리를 한번 잘라 봤는데요 옆에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 부분은 좀 어, 가마 부분으로 해가지고 떠 있는 머리가 너무 심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쳐주시면 살짝 머리가 뜨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옆가의질이라고 하죠. 옆가의질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서 끝에 부분 스는 머리를 투르르르 잘라주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죠. 그리고 마무리로 또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가위질하는거 되게 많이 봤을 건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영상 보고, 또 보고, 보고, 보고, 또 하십시오. 알았죠? <웃음>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다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아주 깔끔하게, 일자로 잘 나온 것 같고, 뒤에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잘 잘렸죠. 네, 좀 짧게 잘라달라 해서 옆에 좀 잘라드렸습니다. 또 밑에 저는 하얗게 자르는 거좀 약간 비추천이고요. 어 상고형이긴 한데 바싹 안 치고 어, 이, 이 정도 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제가 어, 다 잘랐지만 한번 더 정리할 거예요. 자잘 봐주셨나요? 일단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초보 용사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꾹. <웃음>